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안 오늘은 당근 카빙 당근 카빙 중에 당근 동물이나 물고기 기타 사물 카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죠 사실 기존에 쭉 만들어놨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랑이용어 이거는 돼지 물고기입니다. 그냥 물고기는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아 상상의 동물을 많이 하는 편이라 사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 직접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쭉 보여드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하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신네 안전해. 그냥 당근 있는 데서, 이거는 원숭이, 원칩이다 원칩. 아,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얼굴을 가까운 데서 클로저 해볼 게요쭉 보시죠. 사실 제가 이낭그으로 네, 사람을 인 물을 많이 만들어보는게 나중에 보여주겠지 이거는 건 완전 참새로 되어있네 이건 날개편 참새 어, 이건 또 붙였네. 붙였는데 어딘가에 날아가려고호 잡고있으니까 하늘로 찾아보고있다는 참새 이쪽 참새 모습 여러가지 빼앗기고 온것 같아요. 네, 약간 신기가 불편합니다 보니까. <웃음> 아 이거는 아 날까 말까. 네, 뭔가 망설여진 이거는 몽학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생각 중에 그립보 거는. 이거는 이제 당근 나비. 이 식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사실 부터 당근 나비네요. 네. 요거는 저 역시하는 새라고 돼 있는데요. <웃음> 아 이거는 완전히 하늘 날려가려고 혼자 번새 같아요. 이거는 뭐고리도 잘리고 날대도 잘린 뭐다키라고붙여놨는데 글쎄요 <웃음> 어쨌거나 아또 공항 얼마 전에 봤던 모습들 좀나오죠 예. 다리하고 날개, 꼬리 이런 것들을 순간접착제로 조금 붙였어니다잘안 붙이는데. 이건 이제 용문 만드는 과정을 몇 가지 캡처를해봤습니 이렇게 당근을 보통 7 개에서 아개 정도 해서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 만들 때는 좀, 어, 뭐좀 지저분하죠. 엉망이죠. 이렇게 해서. 용이 찬성을 합니다. 용은 승천하는 용도 있고, 승천 못해서 그냥 물에 빠진 이무기가 되는 용도 있습니다. 살찐 용도 있고, 굶어서 배고픈 용도 있고, 이래저래 용은 좀 많이 긴용벌입니다제주도가 용물이 많이 굶었어요. 아, 각도도 제대로 안 나왔어. 이게 어쨌거나 뭐, 아, 아,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들어봤어. 이거는 아, 너무 살이 쪘나봐요 부었어, 아, 부었어. 이렇게 쭉 용을 보고 있어. 아이 용머리로 가서 이제 만들어서 붙여봅니다. 이게 머리네요. 예, 용을 보고 있어머 머리 이렇게 머리만 보면 굉장히 무섭죠. 네. 사실 만들 과정에서 무서워요. 발도 아, 저렇게 옆에 만들어서 값이 나가요 아, 뭐이 용이고 호랑이고 머리. 는또 호랑이 머리. 이게 호랑이네요. 저 이빨 내가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호랑이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단건으로 오래 붙여서 가까이에서 클로즈업 한번 해봤습니다 호랑이 예, 머리가 예, 이빨이 예사지 났네요 예, 물고기 같아요 예, 이거는 물레방아라고만들어봤고요 촛대도 만들어본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당근으로 동물과 그다음 물고기, 새, 뭐 사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